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뒤에 배경이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바로 욕실에 있습니다 욕실에 있는데 요즘에 약간 미세먼지도 그렇고 환절기도 이제 거의 다가오고 해서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피부는 보통 다 그렇지 잘 그렇진 않는데 어 약간 좀붉은기가 살짝씩 올라오더라고요 약간 세안을 마치고 나고 어, 보습을 해줘도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런 현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뭐랄까 예민한 피부, 민감한 피부 이럴 때 이렇게 관리하자라는 영상으로 이제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클렌징 이제 할 건데요. 제가 외출하고 나서 이제 바로 왔어요. 씻지도 않았는데. 제가 일단 이런 단계에서 사용하는 클렌징폼은 지금으로선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성분을 번, 보고 산 건데, 근래에 샀어요. 한 일주일 전쯤에 샀는데, 바로 이 제품이에요. 바로, 나로슈퍼제에서 나온 시카 플라스트 라방 빅5라는 클렌저인데요. 이게 보면은 딱 보이시다시피 처음에 판테놀이 5%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테놀이 5%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어, 무너진 피부 장벽이라던가 그런 재생하는 데 있어서 기능을 발휘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어, z 의 징크죠 아연이나 망간이 함유되어 있어서 네, 자극된 피부를 약간 좀 진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어 다들 이러한 어, 클렌징 젤이라고 표현할게요 폼클렌저라고 나와있지만 이게 물론 제가 제형을 보면 젤 형태이기도 하고 거품이 그렇게 나지 않아요 모든 그런 민감성 클렌징 젤이 그렇듯이 그래서 이걸 제형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짜면 어, 이렇게 돌려야지 이게 나와야죠 그냥 이렇게 투명한 액체예요 투명한 액체 투명한 액체고 그냥 물처럼 그냥 흘러 내려요 물처럼 흘러 내리고 냄새는 그냥 퐁퐁 냄새 나요 퐁퐁 냄새 퐁퐁 냄새 나서 그리고 이거 물로 한번 볼게요 물로 하면 거품도 그렇게 사실 지금 제가 손을 씻었거든요 손을 씻고 난 다음에 거품을 하는데 거품을 해도 지금은 깨끗한 뭐라 그럴까, 피부에다가 이렇게 거품을 내니까 이 정도까지는 나는데 막상 얼굴에 유분기하고 이렇게 약간 이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상 손에 제품을 덜고 얼굴을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렇게 막상 많이 거품이 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클렌징 폼의 공통점은 세안을 하고 나도 미끈거리는 느낌이 계속 남아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약간 자극됐을 때는 요런 클렌징폼을 쓰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이러한 특징은, 어, 아무래도 외부에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닿다 보니까 트러블도 많이 나요. 그래서 트러블이 나는데, 게다가 또내 피부는 민감하고 예민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스크럽이 들어가 있는 이제 제품은 피하고요. 제가 저번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크네스에서 나온 이 포밍워시 포밍워시를 써요 기존에 제가 약간 지성분들한테 추천드린 그 클렌징 폼 같은 경우는 알갱이도 있고 거품을 내는 과정이고 또 얼굴에 닿으면 스크럽 입자가 얼굴에 닿거든요 근데 이 클렌징 폼 같은 경우는 포밍워시이기 때문에 거품으로 나와요 거품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서 이 부드러운 거품으로 해서 해서 거품 자체로 나오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덜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피부 트러블이라던가 여드름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거날때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클렌징 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약간 자극이 좀 많이 되는 듯한 느낌이고 찬바람이 오늘도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굴에 딱히 트러블도 그렇게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늘은 나로슈포제 이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세안을 할거예요 그래서 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제품을 한 번에, 한 번? 두 번? 한 번에 펌핑하고 그 다음에 한번반 정도? 폼핑을 해요.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뭔가 이쯤 돼 거품 많이 남는 느낌이지. 클렌징을 하고 나서는 뭐랄까 이렇게 끈거리는 느낌이 나는 그런 클렌저가 적당해요. 적당한 수분과 유분을 남겨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약간 배우 사람이나 그런 거 같은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날이 그 뽀드득 거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좋다라는 반응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런 터가래 이런데. 아래 보고 이런 데 있죠 라인이 있는데 이런 데를 좀 많이 뭐랄까 꼼꼼히 씻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수하기 전에 눈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씻을 거예요. 세수를 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기 뭐랄까 사용감으로는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긴 한데 어, 사용해 본 결과로는 요 코끝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사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약간 불필요한 그런 유분기라던가 노폐물이 어, 제거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화이트 헤드라던가 블랙 헤드가 나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어, 많이 소개해드린 이거 베이킹 파우더 폼클렌징으로 코부분만 코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하이트헤드 났다는 부분 그 부분만 짜서 이렇게 약간 집중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관리해서 세안한다는 느낌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클렌징폼을 쓴다고 볼수는 있겠다 지금 예민했을 때 하지만 주가 되는 건아로슈포제그젤 타입의 클렌저와 그리고 트러블이라던가 뭐 그런 게 났었을 시에는 렌소레담 폼으로 나오는 그런 클렌징폼을 써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는 스킨케어 사실은 클렌징 단계도 스킨케어지만 흔히들 말하는 스킨케어는 음, 토너 바르고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배우기는 새한부터라고 배웠지만 스킨케어 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장대 앞에 왔는데 어, 제가 미리 꺼내놨어요 사실 이렇게 막 민감할 때나 이렇게 트러블이 날 때는 저는 사실 <웃음> 팩 같은 거는 오히려 기존에 하는 것보다 안 하는 편이에요 예민하고 이럴 때 오히려 더 하면 은그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 차라리 약간 유수분 밸런스 안건조할 만큼의 제형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 케어로 바르는 편인데 일단은 스킨을 바를 거예요 스킨을 바르기에 앞서서 만약에 이런데 트러블이 제가 지금 여기 코 끝에라던가 보면 또 화이트헤드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데 그리고 막 까지고 각질을 나고 해요 그럴 때는 저는 간단하게 바 패드를 이용할 때도 있고 지금 바 젤을 이용할 거예요 요 글레드에서 이 제품에 대해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코르 바겔 이거 쓸 거고요 그래서 겔 같은 걸로 사실 이렇게 먼저 화이트 헤드라던가 약간 각질 일어나면 먼저 이렇게 발라요 저는 스킨 바르기 전에 그리고 약간 건성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티자 부분은 보통 유분기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이 부분에도 이상하게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뭔가 노폐물이 막혀서 이렇게 트러블이 나듯이 그래서 이렇게 먼저 발라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웃음> 스킨는 음, 사실 스킨는 그렇게 뭐 특정해서 쓰는 건 없어요 일단 물 같은 스킨을 쓰는데 요 근래에 제가 계속 말했듯이 라네즈 크림 스킨 이것도 한동안 안 썼는데 이거 가볍게 보습하기엔 좋아서 일단 이거를 바를 거예요 오늘은. 근데 이단계에서는 그냥 딱히 제가 손에 들어오는 거 사실 바르기는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에이플비에서 나온 그 토너 미스트 그거 뿌리면은 거기에 좀 재생되고 민감한 피부를 안정시켜주는 그러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뿌려서 바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보습 주기 위해서 크림 토너 이렇게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럼 같은 거를 바르는데 저자극적인 그런 뭔가 안티에이징 같은 거를 원해서 어, 제가 저번 날에 후기도 남겼는데 램노에서 나온 이대베논 세럼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이대베논 세럼을 쓰고는 하는데 일단 나온 김에 같이 제형도 볼게요. 이렇게 젤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기에 닿는 즉시 이게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품이 이렇게 어 펌핑, 진공 펌핑이라 해도 꾸준히 써서 빨리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통 이렇게 세번정도 펌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단 바하 자체가 바하겔 자체가 0.3% 짜리에요 이 방코르에서 나온 거는 스트라이덱스 패드가 0.5% 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은 일단 퍼센트도 낮고 그리고 이데베논 자체 성분 자체가 저자극이에요 굉장히 저자극 안티에이징 으로 나온 제품이어서 쓸수 있고 게다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미백 쪽에 있어서 비타민 C 같이 약간 자극적인 그런 성,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는 성분을 쓰기보다는 알파 비사볼이라는 성분을 써서 미백과 흔적 관리 그런 기능을 하는 제품이 아니라 성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간단한 세럼 같은 거 항산화 세럼을 바르고요 그 다음으로는 크림을 바로 발라요 사실 이거 약간 좀 휩, 흡수기간을 주는데 바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발라요 제가 기존에 계속 소개시켜드린 것과 같이 라로슈포즈에 나온 B5 크림 아니면 은아벤느 시카팔트 이거 발라요 근데 약간 두개 약간 교묘하게 약간 자른 점을 사용하자면 아벤느는 온천수를 이용해서 약간 좀 붉은기라던가 약간 자극이 가서 그런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약간 그런 느낌의 재생크림이라면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피부가 붉어짐이나 그런 게 있겠지만 약간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 외 피가 호르몬 불균형이라던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물리적으로 약간 손상된 그런 피부에 있어서 판테놀 성분 이것도 들어가 있어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느낌의 재생 라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두 개를 뭘 써도 상관 없긴 하지만 빅5 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엔 아벤느 시칼 파트 크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거의 다 썼는데 짜면 역시 이렇게 흰 색깔로 나와요 흰 색깔로 약간 돼 있고 이런 크림의 특징이 뭐냐면 바르면 이렇게 살짝 하얘지잖아요 하얘지는게 이게 아연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얘지거든요 보통 크림, 크림이 네, 아연이란 성분이 피부 외막을 보호해주거나 간지럽다고 해야되나 가려운 피부라던가 외부 자극에 의한 그런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재생크림이고 뭐 진정시켜주고 하는거 보면은 아연이 거의 다 들어가있어요 그래서 바르면은 하얘지거든요 하얘지기도 하얘지고 근데 약간 배합이나 정도에 따라서 하얀기가 빨리 없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꾸덕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저는 이게 끝이에요 이걸로 그냥 스킨게끝 오히려 피부가 예민하고 트러블이 날때 뭐 트러블에 뭐 좋은 성분에 뭐가 있다고 해서 그거 덕지덕지 바르면 트러블 더 나고요 오 오히려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서 피부를 약간 스스로 회복하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물 많이 마시고 클렌징을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해요 클렌징을 보고 정도 지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지만서도 오히려 화장품에 있어서도 가릴 건 가리고 취할 건 취하고 약간 뭐랄까. 화장품 다이어트? 같지 않은 다이어트를 해서 오히려 민감하, 민감해지고 트러블이 나는 피부를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지금 봄이 가까운 이런 미세먼지 많은 날에 케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 여성분들이시라면 화장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클렌징 오밀러 먼저 세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클렌징 한번세안 하시고 그 나로슈퍼 젤이라던가 비씨에서 바르는 그런 뭐젤 타입의 클렌저도 마찬가지고 약간 세안을 한 다음에 그냥 제품을 짜서 짜면 그냥 이렇게 막 투명한 젤처럼 나오잖아요 그거를 클렌징 오일처럼 그냥 문질러서 씻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드시 화장하신 분들은 대신에 클렌징 오일로 한번 닦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약간 이렇게 젤처럼 해서 피부에 어차피 이제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한번 한 경우니까 물기라던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것도 똑같이 클렌징 오일 쓰듯이 이렇게 딱 짜가지고 이렇게 바로 피부에서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이렇게 씻고 내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질이 살짝 일어나기는 할 거예요 이런 케어를 하다보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과한 클렌징 폼을 얼굴 전체에 이용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코 이런 부분에 당연히 이렇게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보통 이런 부분 볼 이런데 부분보다 요런데 라던가 요런데그 부분만 약간 좀 알갱이 스크럽 입자가 있는 클렌징폼을 이용해서 싹싹싹싹싹 닦아서 그 부분만 클렌징해서 씻어내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렇게 자극 받은 피부를 위한 데일리 케어 중에서도 저녁 케어 쪽에 속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지금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피부 자체가 처음부터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 제가 제품 카테고리를 굳이 하나 뽑아 드린다면 유아용 제품 쪽에서 찾아보세요 유아용 클렌징 폼이라던가 유아용 스킨 모션 그쪽 부분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